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농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당직 근무와 주 52시간에 관한 Q&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주말에 공사 현장 소장님들이 당직을 섭니다 때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당직을 서게 되고 근무시간 포함하면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게 됩니다 당직 근무 시주 업무가 아닌 시찰 및긴급상 발생 시 대처 등 단순 업무라 기존에도 당직 수당을 1,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직 근무가 주 52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은 2000년 9월 22일에 선고된 판결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숙직 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기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 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는데 따라서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도 당직근무 시간에서는 제외하여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직근무와 주 52시간에 관한 Q&A를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